네, 오늘은 639회고, 제목은 운동 스트레스와 호르몬이라고 제가 정했고, 기출문제 5-10번의 내용이 요 내용이니까. 다만, 거기 보면 이제 카테콜 아민이라는 요 단어가 보기에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미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611회에서 615회까지, 그 다음에 624회인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영상 밑에 그 설명에다가 관련 링크를 제가 심어 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요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고 좀 편안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끈이 풀린 호랑이를 닮은 큰 개를 만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큰 개와 맞닥뜨리면 어, 대항하시겠어요? 요 대항을 이제 우리가 fight라고 하죠. F I G H T. 예. 대항하시겠어요? 혹은 회피, 도망가는 거죠. 도주, 탈출. 예. Flight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빠르게 탈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flight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반응, 이렇게 예. 반응. 리스 s 스 여기도 반응이라고 쓸 뻔했네. 리스판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항하시겠어요? 아니면 회피하시겠어요? 저는 회피해요. 물 것도 없어. 왠지, 왜냐면, 큰 개잖아. 개념 없는 큰 개. 만만한 개다 그러면 바로 헤드락 걸죠. 그냥 여지없이 선빵이야, 이건. 근데, 우리 또 약자한테 강하거든요. 농담입니다,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싸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회피를 합니다 근데 회피할 때 침착하게 회피하나? 아주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야 되, 되는 거죠 왜? 큰 개가 또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야 되는 게 맞죠 근육이 수축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근육 그러면 이제 골격근도 있고 그 다음에 심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장근이 있습니다 그죠? 골격근이 강하게 수축했다. 힘이 어떻게 돼요? 힘이 솟구치는 거죠. 심근이 강하게 수축했다. 스트로크 볼륨. <웃음> 죄송합니다.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이죠. 요거 증가하죠. 그다음에 심박수도 증가합니다. 하트 레이트. 그죠? 요거 곱하면은 심박출량이 나와요. 카디악 아웃풋. 아,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힘이 솟구치고 심박출량 증가하고 심박수도 증가하는 거야. 즉 심장도 흥분한다는 뜻이에요. 내장근 대표적으로 혈관이 있죠 요거 그쵸 그렇죠? 혈관 그러면 혈관이 강하게 수축한다 그러면 직경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네,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얘기예요아 이런거구나 요런 상황이 요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그럼 분배하겠구나 증가하겠구나 그럼 물질이 뭐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결과 거기 보기에 보면 카테콜아민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카테콜아민이라고 하죠 요거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코티졸 요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글루카곤 예,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 분비돼요 혈당이 떨어졌다 혈당을 증가시킨다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힘을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에너전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얘도 증가하겠네 아 이런 거구나 그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요런 물질들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얘기에요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냐면